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사인 택배들 언박싱을 해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집에만 있으면서 계속해서 막 물건들을 사고 있더라고요 밖에 못나가는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쇼핑으로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되게 많은 것들을 샀기 때문에 하나씩 언박싱을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동안 어떤 것들을 샀는지 같이 보러 가실까요? 어, 일단 좀 내려놓고 큰 것들부터 뜯을게요 어휴, 자 어. 얘부터 뜯도록 합시다 이렇게 크게 올게 뭐가 있더라? 제가 택배를 받자마자 이렇게 운송장을 좀 뜯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오늘의 집에서 산 쓰레기통이네요. 어 처음부터 쓰레기통이라니? <웃음> 지금 쓰고 있는 휴지통이 좀 공간 차지가 좀 애매해가지고 틈새 휴지통으로 살려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가격도 별로 안하고 무료배송이라가지고 사고서 또 바로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새에 딱 맞게 들어가는 휴지통이고요 이렇게 터치식으로 열려가지고 간편해서 얘로 구매를 했어요 딱 심플한 화이트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는 화이트를 좋아하거든요 <웃음> 잠시만요 지금 잭잭 소리가 너무 많이 나죠? 제가 창문줄 닦고 올게요 이제 가장 큰걸 뜯었으니까 비닐봉지에 비닐 버리고 재활용을 같이 하면서 택배를 뜯어볼게요 어 이거는 얼마 전에 시킨 아이패드 케이스 같은데, 느낌이? 아, 맞다! 이건 아이패드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 케이스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딱 기본으로 급하게 샀던 케이스고 뭔가 이 로즈골드가 제 취향이기는 하지만 이 봄, 여름에 쓰기에는 살짝 더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밝은 컬러의 베이비 핑크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제가 이 펜슬이랑 같이 붙이고 다니면 계속 떨어져서 이렇게 커버가 되는 그런 아이패드 케이스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렴해서 제가 충동 구매를 했는지 또 커버가 되지 않는 케이스를 구매를 했네요. 일단 컬러 자체랑 촉감은 좋아요. 이거는 슈퍼스킨이라는 브랜드 거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 케이스보다 좀더 매끈매끈한 느낌? 더 실리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살짝 가죽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얘는 조금 때가 탈수 있을 것 같은 재질입니다. 근데 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많이 저렴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커버의 무게가 조금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옷을 갈아입혀볼까요? 이렇게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오, 좀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네? 그래도 컬러 자체는 저의 이 아이패드 펜슬 케이스랑 함께 딱 베이비 핑크 이렇게 깔맞춤이 되었습니다. 얘도 당연히 이렇게 세우면 세워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필기용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괜찮지만 무게감이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좀 많은 건데요 제가 생활용품 식기류를 샀어요 일단 하나씩 다 풀어볼게요 으 냄새 요즘에 제가 집에서 밥을 많이 먹게 되면서 진짜 너무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다 보니까 살이 확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집에서도 샐러드나 요거트 같은 걸 먹으면서 식단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근데 또 예쁜 그릇에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샐러드 볼, 요거트 볼, 이런 예쁜 접시들, 그리고 요거트 숟가락이나 그리고 작은 숟가락들, 샐러드용 그 샐러드용 집게 이런 것들도 다 구매를 했는데 아 솔직히 지금 제품을 보니까 만족도는 높아요. 냄새가 조금 나긴 하지만 이게 퀄리티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뭔가 거스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매끈매끈하게 잘 깎이고 얘네들도 되게 귀엽게 생겼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튀지 않게 괜찮게 생겼는데 문제는 이게 배송이 진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브랜드 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게 제가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한 건데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하면 그 배송 기간 내에 발송을 못하면 페널티가 있나 봐요. 그러면 상품 수급이 어려우면 배송 지연을 걸어놓고서 그걸 좀 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일시 품절을 걸어놓거나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3월 30일에 구매를 하고서 한달 뒤에 받았거든요. 처음에 배송 지연 문자 왔을 때는 그려려니 했어요. 저는 원래 택배를 그렇게 막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주문을 취소한 다음 다시 주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언제 주문 취소를 하고 또 하나씩 주문을 언제 또 다시 해요. 그냥 전화도 아니고 메시지를 딸랑 하나 보내놓고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화가 났죠. 결국에는 제가 이거 다시 주문하기 너무 번거롭 부다 그냥 기다릴 테니까 배송해달라. 그럼 일단 배송한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발송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냥 제가 알겠다고 했거든요. 수구를한번더 하는 거는 소비자인데 정말 여기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는 재구매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상품이 괜찮으면 뭐예요 소비자가 기분이 나쁜데. 아무튼 지금 제가 산 거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스러이가 살짝 씩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냥 그려려니 하려고요. 이제 내가 타오보오에서 구매할 거야. 이것은 무엇일까? 아, 하로 빨리 까고 싶었는데 이거는 괄사예요 저는 본연이라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했고요 오! 사은품도 있다 하나씩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마사지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구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하는 게더 효율적이고 팔도 덜 아프고 할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언니 생일이 있는데 언니가 또 저처럼 뷰티 이런 미용기기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헤드랑도 언니가 사서 쓰고 있고 언니도 이번에 약소명과 같이 또 끊고 이랬는데 엄마 혼자 가지고 있는 괄사를 저랑 언니가 탐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니한테도 사줄 겸 제 것도 살겸 해가지고 좀 여러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물솥불 괄사, 괄사의 원조라고 하죠. 물솥불 괄사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구매를 했고 오일을 바르고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맨살에 하니까 밀리네. 빨리 오늘 세안을 하고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물솥불 괄사인데 이거는 혈자리, 혈자리를 지압할 수 있는 귀 이런데 아 너무 시원해. 허어. 아 너무 시원해. 역시 손가락으로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네요 제가 또 이렇게 혈점 지압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어, 이제 나이트 스킨케어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이걸 또잘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샤워하고 나서 오일 바르고 아, 마사지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쁜 얼굴용 괄사 어떻게 쓰는지는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시원하다. 이거는 로즈쿼츠예요. 제가 또 이런 로즈쿼츠 색도 좋아하고 로즈쿼츠 원석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요거는 언니 선물 세트로 구매를 한 건데요. 살짝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세트고요. 어, 언니 거지만 살짝만 까볼게요. 이렇게 롤러 하나, 이렇게 괄사 하나, 로즈쿼츠로 되어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너무 예쁘고 쿨링감도 있고 그리고 언니도 이렇게 좀 반짝반짝 예쁜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받으면 신나할것 같아요. 이 영상이 언니 생일보다 일찍 올라갈 텐데 언니가 이거를 벌써 보면 어떡하지? 아니야. 사실 저희 언니가 제 영상을 잘안 보기 때문에 들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생일날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했더니 이렇게 사은품을 또 주셨어요. 요거는 나무, 나무로 나무 되어있는 괄사인데 이거 사용법을 보니까 발, 발바닥에다가 발 이렇게 꾹꾹 눌러주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립감도 너무 좋고 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오 좋아요 좋아 오 아, 좋아요 이게 냄새가 조금 나는데 좀 닦은 다음에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주 만족스러운 소비였습니다 같이 동봉해주신 이 팜플렛에 사용부위나 사용방법이 써져있어가지고 이거 참고해서 마사지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저의 옷들 꺼내볼게요 사실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옷을 잘안 샀는데 마침 제가 구경하고 있던 날이 할인하는 날인거예요아 그래서 살수 밖에 없었죠 먼저 이거는 이렇게 셔링 티셔츠입니다 좀 짧네? 배가 보이겠네? 아 지금 뜯고 있는 건 블랙업 제품들이고요. 여기 바지가 그렇게 맛집이라고 해서 바지를 위주로 사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상의는 조금 타이트한 게 많더라고요.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허벌레하거나 근데 저는 이 상체에 살이 좀 숨겨진 살들이 많아가지고 그거가 부각되는 거가 싫어서 열심히 골라봤는데 아 얘도 여기 소매에 셔링 포인트나 여기 넥라인에 셔링처럼 잡혀있는 게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더 배가 많이 보일 것 같네요. 그리고 저의 팔뚝살도 조금 강조가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입어본 다음에 보겠습니다. 빨리 입지 않으면 엄청 더워질 것 같긴 한데 바로 입고 다녀야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상의 하나 더 얘는 노랭이 상의고요. 별로 촉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되게 좀 뻣뻣한 느낌이네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넥라인에 레이스가 있어서 그냥 밋밋한 티셔츠랑 다르게 좀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얘도 굉장히 얇아서 초여름까지는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는 다행히 배가 살짝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저희 뱃살이 부각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색감이 그렇게 쨍하지도 않고 노랜이가 참이쁜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유명한 거, 베스트셀러에 있는 걸 구매를 했어요. 약간 의도치 않은 저의 홈피셜 같은 느낌인데 다음에 한번또 블랙업 홈피셜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연청, 그리고 그레이시안 리고그 데님 팬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얘네도 지금 빨리 입어보고 싶긴 하다. 둘다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얘도 조금 통이 이렇게 넓은 그런 스타일이고 이 팬츠도 좀 통이 넓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 넓은 게좀 어색하고 더 부해 보일 것 같아서 구매를 안 했었는데 아, 역시 편한 게 장땡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격이 세지도 않고 학원 출근할 때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혹시나 허리가 조금 클까봐 벨트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벨트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좀 정석 벨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는데 제가 벨트를 잘안 하고 다녀서 그렇게 자주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벨트 앞에 있는 이 디자인도 그렇고 가죽도 그렇고 그냥 무난한 벨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빅토리에서도 구매를 했는데 약간 블랙업이랑 다크빅토리가 좀 비슷한 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그런 힙한 느낌의 스트릿풍 이런 옷들도 많은데 거기에서도 또 제가 이렇게 또... 상큼한 것들을 골라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취향인가 봐요. 아 맞아, 이 원피스를 제가 예전에 블랙업에서 담아놨는데 다크빅토리 보다가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얘가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다크빅토리에서 구매를 했고 이걸 구매를 하고 나니까 주위에 이걸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원래 초록색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 안에는 빨간색, 파란색 꽃들도 색깔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사실 이 재질이나 디자인, 이런 마감 처리 같은 거는 뭐 4만 원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2, 3만 원대여도 충분할 것 같은 디테일들인데 조금 가격이 너무 높게 측정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예쁘니까 이 마감들은 제가 잘잘라가지고 정리를 하고 입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입고 사진 찍은 사람들 보니까 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산게이 노랑이 티셔츠인데요. 이거는 그 약간 입술 보트넥이라고 하나요? 그런 류예요. 이런 식으로 어깨 라인이 좀더 노출이 많이 되는 형태고 이렇게 전체적인 셔링 주름들로 밋밋하지 않게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촉감도 좋고 유연한 편이어서 이걸 이너 티로 받쳐 입고 뭐 다른 걸 레이어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만 단독으로 입어도 상큼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입고서 나가고 싶네요. 되게 화사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지? 어? 이건 제가 이번에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 이건 제가 구매할까 를 말까 네이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지켜보던 건데 저거 다른 거 결제하면서 같이 결제됐나 봐요 아, 어쩐지 택배가 좀 많이 오더라 얘네도 주방용품들이에요 제가 주방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냄비 손잡이고요 뭐 전자렌지 돌리거나 뭐 끓이거나 했을 때 이렇게 잡고서 움직이기 좋게 담아놨었던 건데 구매를 진짜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이거랑 그리고 이 매트 두 개를 구매했는데 를 얘는 이렇게 합체가 되는 재질이고요. 다 실리콘 재질인데 이거 위에다가 씻은 과일들을 올려놓거나 뭐 씻은 컵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알아서 물이 이렇게 좀 아래로 빠져가지고 건조가 되는 그런 매트예요. 사실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편한 거? 그 정도라서 구매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그냥 쓰려고요. 아 이거는 소유님이 보내주신 화장품들이에요. 소연이 블랑디바라고 쿠션이랑 크림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저번에 쿠션 보내주셔서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화잘먹 크림이라고 새로 제품이 나와서 그것까지 보내주셨어요 이거 안 그래도 후기들이 너무 좋고 진짜 화장이 너무 찰떡으로 잘 먹는다고 해서 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네요 오 크림이 모양이네 오, 이렇게 어, 엄청 보습감이 장난 아니겠다. 되게 발림성도 부드럽고 촉촉하게 이 보습이 되는데 요거는 또 화잘먹 크림답게 제가 화장 전에 한번 써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 먹는 크림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신발인데 이걸 안 뜯었네요. 이건 P31이라는 브랜드 신발이고요. 완전 새하얀 진짜 깔끔하게 새하얀 올 화이트 신발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완전 깔끔하게 하얗고 여기에 이렇게 바코드 포인트만 있는데요 사실 올 화이트가 좀 관리가 어렵잖아요 신발이면 땅이 붙어 다니는 건데 근데 이거 후기를 보니까 되게 잘 닦인다고 하더라고요 먼지나 오염물질이 묻어도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다 지워진다고 하길래 되게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굽이 낮은 게 있고 굽이 큰게 있는데 아 또.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는 굽이 생명 아닙니까? 이게 굽이 아마 7cm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키가 커보이는 효과를 누리려고 얘를 선택을 했고 살짝 커보이는 느낌은 있네요. 제가 230에서 235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지금 신어보고 교환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235딱 맞을 것 같다. 어 다행이다. 스니커즈 형태인데 그냥 이렇게 깔끔해가지고 워커처럼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주걱이랑 끈도 하나 들어있네요. 끈 설명 보니까 별로 안 더러워지는 끈이라고 하던데 기대해보겠습니다. 미니 주걱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건 기프트네요. 헉,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기프트 너무 예쁘죠? 여기 이렇게 마롱님이라고 편지도 있나 봐요. 나몽드에서 보내주신 거네요. 헉, 어머 요거 이것도 너무 예쁘다. 로즈 잡티 세럼 새로 나왔나봐요. 뭔가 이런 브랜드 기프트 받을 때 되게 진짜 선물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선물 뜯는 느낌? 너무 예쁘다.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게 드라이 플라워는 권염벌레라고 그런 벌레들이 생기기 쉬운데 프리저버드 플라워는 드라이 플라워랑 다르게 따로 처리를 한 거라서 좀더 오래 잘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벌레 같은 거 없이? 어, 너무너무 좋당 요 꽃들은 제가 또 예쁘게 보관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꽃을 보내셨나 했는데 마몽드 이번 로즈 세럼 안에 이렇게 꽃이 들어있어요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어내 네, 네일이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마몽드 스킨케어를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전에 그 블루 캐모마일 크림도 너무 잘 썼는데 이 로즈 세럼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꽃잎 어떡해 너무 예뻐 이거랑 또 어울리게 더블유 드레스룸에서 러블리 로즈 향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플로럴 향 좋아하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선물입니다. 다 너무 제 취향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택배 털기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이것들 말고도 또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선물들이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충동을 못 이기고 바로 뜯어버리고 막 해가지고 이미 인스타에 인증을 해버렸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구매해놓고 아직 안온 제품들도 많아요. <웃음> 2탄을 찍어야 되나? <웃음> 오늘 저랑 같이 택배 뜯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떤 제품들이 가장 뽐뽀가 왔는지 또 댓글들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